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크레스티드 개코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놀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 놀이는 어떤 놀이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? 크레스티드 개코도 긴장을 해서 혀를 뗄름하고 있는게 보이시죠?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안 움직이네 자 그럼 다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? 이번에도 꼼짝을 안하네요 그럼 다같이 한번 외쳐주세요 시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역시 크레스티드 개코는 이 놀이를 엄청 잘해요 히히히, 나 잘하지? 언제나 이 놀이의 술래는 정해져 있답니다. 재미있는 놀이를 한다는 걸 옆집 크레스티드 개코도 소식을 들었나봐요. 나도 끼워줘! 같이 놀고 싶은가 봐요. 하지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놀이는 여기까지! 자, 영상을 잘 보셨나요?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